애들 이제 치카치카야 해 돼서 이렇게 안 싸면은 이제 발버둥을 너무 쳐가지고 아이고 이뻐라 <웃음> 난이 표정이 좀 웃기다 어? 양치를 한번 해보려고 그랬지 걸을. 너네들은 이렇게 해야 돼 체리는 그냥도 잘하는데 자꾸 굴리지 말고 체리는 그냥 두되는데.. 어, 근데 표정이 너무 슬퍼 어떻게.. 어유 눈동자 굴리는 거 봐라 얘 빨리 할게 망고야 음, 음. 빨리 할게 양치 어, 양치 얼른 후딱 하자 음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그래도 해줘야지 이렇게 아직 애기 이빨이긴 한데. 아이고도아기귀여아이고아 귀여워. 아유, 귀여워. 아유, 귀여워. 음. 아유, 아 음. 그래, 괜찮아, <웃음> 근데 발버둥 쳐도 못 나오니까... 음. 그렇지, 그렇게... 얘네는 그렇지, 잘하네. <웃음> 이빨은 못 놔... 공부했네. 음. 못 나와 이렇게 하지? 그래 이제 너 이따가 동생 하는 거봐 체리는 얼마나 잘하는지 좋았어 됐어 어 됐어 어 근데 나왔다 이 문제. 아이고 너 풀어줄게. 슬픈 표정 짓는 거 봐, 아유, 아이고, 슬픈 표정지어. 요다. 얘도 이 빠진 게 하나도 없어. 이봐, 이이 상태가 이렇게. 그렇지? 빠진 게 하나도 없어. 아웅. 음, 음, 볼려봐 살짝. 음, 음, 음, 음. 아리면 음. 아파가지고 음. 고 음. 음. 음. 에기소리, <웃음> 를기소좋았기소리네 이렇게 이불을 안 싸고 이렇게 하면 하에 되는데. 에기지아왜기기소리를 어? 해? 반대쪽도 할까? 음, 음, 음, 음, 음, 음, 음, 음, <웃음> 음, 음, 음, 음, 음, 음, 음, 됐어 아유 힘들었지? 됐어 너 풀어줄게 너는 그냥도 잘하잖아 야 순이가 요 무게였네 순이 3.1이잖아 그러니까 딱요 무게였어 처음에 얼마나 말랐을까는 거야 떠가려면 떠가려면 골칠룩칠룩 되는가 봐 그래 얘 정도만 하면 충분히 이게 할만하지 목에 힘도 안.. 나 손에 별로 크게 힘도 안줘 살짝만 잡고만 있는 거야 어, 살짝만 잡고 있는 거예요? 어꽉 잡는 게 아니라 그냥 그.. 체리야. 체리 잘하는데? 어 잘해 체리는 이렇게 어 그래 이렇게 하는 거야 순이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쉬워 얘가 순이는 힘이라도 잡고 주는데 얘는. 이손 이거 힘 빼고 있잖아 나. 힘도 안 주고 있어 어이, 잘했어 앞, 앞니만 한번더해 앞니 응 괜찮아 앞니한 번만 더 하자 두 마리.. 세 마리요 응. 뚱냥이는 안 오잖아 요즘에 뚱냥이가 어디 갔는지 안 온지가 꽤됐서못 본지 근데 올지도 몰라 두 마리 어. 어, 아유, 오케이. 화났어? 응, 좋아. 아이고, 좋아. 야, 순이도, 치카치카. 치카치카. 치카. 얘가 순이, 체리보다 힘을 더 줘. 가능은 한데, 체리보다 힘을 줘, 자고 하기가 싫으니까 이렇게 힘을 줘할 음. 거면서 앞니빨 그리고 음. 싫어도 우리 치 치카치카 해야지. 음. 음... 잘하네 아이고아이고 아이고. 이번에 이렇게 자리를 바꿔서... 야야이 음. 깨끗해진거봐 근데 어! 앞니가 누렸던게 싹 없어졌어 이에 검은 줄이 있긴 한데. 음, 어금니 보자. 배우는 깨끗해 검은 줄. 이거 어. 속에 어금니도 깨끗하잖아. 네. 음. 근데 요거 할때 가끔씩 피는 나더라. 이 잇몸 깨끗하잖아. 네. 누른 게 하나도 없잖아. 잘했어. 잘했어. 끝.